추워도 정말 너무 춥죠. 하지만 정말 그래도 봄은 옵니다. 끝까지 버티는 거야. 버티세요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경제는? 경제는 이틀입니다. itv 생생정보가 방송됩니다. kbs 평범한 일상.